얼마요? 음, 가격도 좋고. 2만원? 아, 이거는 좀큰방인데 가격이 합. 한... 네, 네, 이거 얼마씩이에요? 이거 얼마씩이에요? 14,000원! 원산...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2월 8일 새벽 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우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이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바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연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등어가 엄청 좋아요. 여섯 네, 마리 25,000원이었고요. C7번 네, 대원수산으로 왔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정갱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갱이는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키로에 3만원이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날 입고가 돼요.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가셔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방 다 나가거든요. 보통 한 마리가 한5 600g 정도 돼요. 4만 5천원 4만 5천원 오늘 고 이미짜리 씨앙두코 같은 거 6만 5천원 6만 5천원 골뱅이는 3만 3천원 3만 5천. 5천. 목구미는 7만 5천원 7만 5천원 4만 5천원 5만 5니원 5천. 이거는5만원 거리. 오만한 거리. 오만한 거리. 만리 오만한 거리. 오만한 거리. 오만한 거리. 오만리거만한거한거한 거리. 오만만한만한 오만한 거리. 오만한 거리. 오만한 리 한5 0 0 된다는데 네, 비이시이옥 돼지수산으로 왔습니다 네, 금태요즘 가격이 다시 예전처럼 한 말에 한 3만원 이상 가는 가격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성대가 또 맛있는 철이죠 이제 꼬치고기 요거는 좀 사이즈가 좀잘 자란 편입니다 대삼치는 전체적으로 11,000원에서 13,000원 고그 사이 이때 가격대가 시세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세는 어, 내일도 꼭이 가격은 아닌 거 아시죠? 네, 매일마다 경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데 한 요정도 시세가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게소 같은 경우는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아이스박스에서 열어 가지고 어, 구매가 가능하세요 금방 녹기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포장을 잘해 놓고 있습니다 네,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어, 먼저 이제 연어를 좀 보게 되면은 연어는 지난주 하고 가격변화 크게 없습니다 키로 에 22,500원 이고 보통 이거한 마리가 6 7 k 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방어 추경인데 이게 2만원 이거든요 키로에 그러니까 가격이 요새 방어 가격 괜찮습니다 어, 저렴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완도 광어가 사이즈가 3kg 이상, 거의 5kg 되는 것들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광어 사이즈가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참돔은 지난 주하고 크게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3kg 이상 되는 거는 이제 킬로에 25,000원 정도 시세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뱅에돔이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광어 제주산도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는 여전히 볼 수가 없고요. 있긴 한데 아주 소량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가숭어가 겨울에 마시는 철이죠 네, C6번 오복상해로 왔고요 여기 이제 방어인데 이제 6kg 이상 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대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광어하고 참돔은 다른 점포와 좀 비슷하게 가, 비슷한 가격을 이제 형성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6kg를 기준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4kg 정도 되는 거는 가격이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양식 방어 같은 경우는 4kg 정도만 돼도 기름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숭어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진돗개 있고 거제게 있는데 만일에 제가 구입한다면 저는 거제거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광어는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요 뭐몇 주째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고요 농어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노란색 글씨 물량표를 보시면은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돔은 지난주하고 비슷한 시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고요 오늘 이제 입화 현황을 보게 되면은 요즘 대개가 좀 물량이 굉장히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킹크랩이 오늘 조금 양이 좀 들어온 편이고요.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킹크랩 시세가 조금 조금씩 지금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연중 가장 비쌀 때인데 작년 이맘때는 한 8만원에서 9만원 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작년에 비하면 한 30% 정도 좀 저렴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게 같은 경우는 요새 계속 물량이 많이 없고 가격이 거의 킹크랩 값 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그 각각의 점포를 보도록 할게요. 과제는 얼마예요? 그리고 이제 선어 같은 건 굉장히 저렴한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선어도 어떤 거 4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 2만원짜리, 만 얼마짜리도 있거든요 어, <웃음> 네, 오늘 고가가 55,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4만 원대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고가의 한 70% 정도 가격대에서 조금 찾아보시면은 괜찮은 물건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가시투성완계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엄청 저렴했는데 과연 품질이 어떤지 지금 부터 한번 제가 이제 만지는 것들을 잘 보세요. 엄청 저렴한 만큼 그만큼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이 각각 각광, 특히 각각류는요 다 제값이 있어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네 이제 소매점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믿음수산으로 왔고요. 자 미듬수산에는 그미듬수에서 판매하는 매일의 시세가 아, 밴드에 올라옵니다. 그거 참고해주시고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세요. 그 대신에 이제 미리 재고 여부 꼭 확인하고 방문 아, 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방에서는 택배도 가능해요. 이게 시세가 월요일이 가장 저렴했나 보고 왜냐하면 물건이 식으면서 이게 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돌아서 싸봤자 뭐요? 예 <웃음> 이번 주 토요일하고 월요일이 진짜 있었던 거로 알고. 그때는 얼마나 어요 w I don't know. I d o 0 원, 월요일 날은 d 만2 t 0 0 o w I don't 가 n o 만 I d 이 n t know. I 얘 o n t know. I don't k n 선어 가라, 같은 사비는, 경우도 어, 살이 좋은 하시는데 것들은 n 어, 가격대가 거의 d o n 만큼 하시는데.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대신 시월드로 어, 왔고요. 오늘 오늘 뭐 B급 한 사만 오천, 만부터 사만 원 어, A급 뭐만 원까지. 아, 팔 좋아요. 저희 오늘 됐는데, 일 좋은 게안들어고 오늘은 B급이 많다 하더라고. 네, 네. A급이 팔천 원, 팔천 원. 맞아요. 만 8, 8만 8만 원. 많이 다 많이 네, 무장이 없어요. 대게도, 대게도 오늘 뭐 4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싹 나갈 거 물량이 없어. 아, 이게 네, 응. 게가 물량이 없더라고요. 대게 없고, 에이금 5만 원까지 나와요. 그리고, 재는가재는 3만 5천원 있어 4만 5천원. 내일 정도에 어마어마하다 아, 내일이 아, 네. 아, 네, 네, 네. 네. 많이 준다. 어마어마하게 준다.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은 아마 5만 8천원대 예정하는 정도. 내일 있어요. 좋은 물건 저렴하게 많이 아, 네. 들어왔으면 아,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네,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하고 여기의 장점은 어,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 전복 시세는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요.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김장을 하러 가야 돼서 홍어를 좀 사러 왔습니다. 이게 삭힌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뜨는건 다 중간정도에요 중간정도예요저 네. 아, 네. 두개만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패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복 11,12인데 전복값이 전체적으로 살짝 오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꼴뚜기 또 호래기 이렇게 말을 하죠 저거 횟감으로 가능한거고요 그 다음에 깡굴은 이제 여수께 조금 더 저렴해요. 여수권에 이렇게 투명한 비닐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해삼도 가격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멍게 같은 건 일본산도 들어와요. 근데 이제 국산 멍게보다는 좀 알이 조금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라 가격 괜찮고 홍가리비 가격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망 이제 5 k g 씩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피조개는 이제 엄청 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겨울이 되면은 좀 가격이 2만원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게 좋고요. 석화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 가격이에요. 22,000원, 23,000원 한 요정도 수준이고 왕우룩 쪽에 이거 정말 맛있는데 사이즈가 살짝 작긴 한데 가격은 어, 괜찮은 편이에요. 네 다음은 갈치 전문점인 초이스산으로 왔어요 여기 에서700 사이즈 랜덤인데 이 사이즈가 4마리 아무거나 지금 8만원 8만원 8만 8만 이라고요 500 사이즈 3마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B급 요런분 한짝이 지금 5천 원. 6만 5천원 우리 A급짜리 10마리예요 이거 한짝이 지금 13만 5천원 이거 9마리가 들어있어요 이 사이즈는 한짝에 지금 14만 5천원 100g 8마리, 음. 이 사이즈는 한 짝에 지금 15만 원, 7마리 짜리 7마리 짜리인가 700g 사이즈에요. 이런 거는 지금 한 짝에 16만 원정0 0는거보다 크면은 6마리 짜리, 800g 되는 사이즈에 들어간 이런 거한 짝이 지금 1 7만 원, 4 아, 0다원제거 크면은 이 사이즈 1000마리 짜리, 이런 건한 짝에 18만 원정1 5 0 0 0원 여기0 m l 700ml, 800ml, 800ml, 8이0 0는 m l 800ml, 800ml, 0 0 m l 800ml, 800ml, 800ml, 800ml, 800ml, 8 뭐냐면은 넘게 차이 나거든요. 네. 요 버티는 한 쪽이 지금 신난한 보통 이게 한 마리는 4만 5천 원을 받두 마리짜리는 5만 5천 원, 5만 5천 원. 네 마리짜리는 6만 원 네, 다음은 선어 전문인 초원 수산에 왔습니다. 껍스 킬로에 5천 원. 대구 킬로에 11,000원. 아, 이거는 5천 원, 5천 원. 갈치 7 마리 17만 원, 17만 원. 멘태 10만 원, 10만 원. 고막 6만 5천 원, 고막은 6만. 열매 3만 3천 원, 3만 천 원. 사카 만 원, 벌 3만 5천 원. 2kg 짜리. 어. 낙지 2만 2천 원. 아, 아, 아, 아. 가재미가재미 3만 원. 오리어 음. 열 마리 6만 원. 고등 무 3만 5천 원, 5만 7천 원, 5만 5천 5만 5천 원, 6마리 원, 5 5천 6만 5천 원, 6만 5천 원, 6 5천 원, 6천 원, 6만 5천 원, 6만 천 원, 6만 5천 원, 6만 5천 원, 6만 천 6만 5천 원, 6만 5천 원, 6만 5천 원, 6만 5천 원, 6천 원, 6 5천 0 0 원, 6만 5천 원, 6만 5천 그 다음에 관제비 관재3만5천 그리고 영남아로 왔어요. 영남아교로 왔어요. 영남어영남아자로 왔어요. 영남아어영생물병어요 영남아교로 왔어요. 영남아교로 왔어요. 영남로어요거남라교로어요영만원 여기는 어요영천원 그냥 어 오늘 날야 이건 키로에 13,000원 줄게요. 순놈이에요. 45,000원 이거는 똑같이 45,000원 받아야 될거 같아요. 11마리 25,000원 네, 어, 이렇게 10000원. 경매장을 다 둘러봤고요. 2층에 오게 되면 이렇게 젓갈 판매장이 있어요. 외부 주차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낮에 오셔서도 구매가 가능해요. 어, 명란젓 얼마씩이에요? 얼마씩? 만 이천 원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새벽 경매장 장보기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